문제는 확진자들의 투표시간을 특정 시간으로 제한하고 그들이 기표한 표를 제3자인 투표사무원에게 맡겨서 그가 투표함에 넣도록 한다는 식의 말도안되는 구조를 만들어낸 그저희가 매우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표 100만표 정도를 조작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번 선거는 뒤집힐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가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종 사건 사고가 터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선거 유세 중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망치로 서너 차례 후두부 가격을 당해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고가 오늘 오후에 있었는데 표사카tv라는 유튜버의 소행으로 밝혀졌습니다. 범행의 동기는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여당의 대표가 피습을 당했다는 점에서 선거 막판에 이르는 사고로서는 적지 않은 사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가지 다행인 점은 이 유튜버가 주로 이재명 유세를 취재하는 제목의 영상을 다수 촬영해 올렸고 특히 종전선언을 완수하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기도 했던 것으로 미루어서 친여성향의 유튜버라는 점에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 사건을 막판 뒤집기에 이용하거나 또는 악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그 점입니다. 두번째 사건입니다. 친여인터넷매체가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특혜개발에 연루되어 있다는 주장을 담은 보도를 냈었는데 이 기사는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순식간에 평소에 10배에 달하는 추천이 달리면서 화면 상위 게시물로 눈에 띄는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 글들이 새벽 3시 무렵에 올라왔고 추천수가 눈깜빡할 사이에 2300여건에 달했는데 새벽시간에 보통 이 정도의 추천이 달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평가입니다. 이런 가운데 월 2천만명이나 이용하는 mlb파크는 추천수가 이렇게 폭증한 데는 드루킹이 이용했던 것과 유사한 프로그램적인 조작이 있었다는 것 그것을 확인하면서 해당 글을 올린 사람을 고발조치하겠다는 공지를 띄웠습니다. 일명 드루킹 시즌2가 시작된 것이 분명하다는 평가입니다.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도 9대1로 압도적으로 이재명 측이 밀리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선거 막판에 이렇게 부정한 짓을 한다는 자체가 악수를 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 하신지 댓글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사건입니다. 중앙선관위에는 제2의 조혜주가 근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심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확진자 투표에서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들어 있는 봉투를 유권자에게 줬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단순 실수라고 할수 있는지 기표 한 표를 유권자가 직접 투표함에 넣지 않고 투표사무원이 받아다가 눈앞에 보이지도 않는 2층에 있는 투표함에 넣으러 간다는 것인데 이것을 누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헌법이 보장한 직접선거 비밀선거 원칙에도 명백한 위배가 된다는 점 투표사무원이 중국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도 있다는 것은 상당히 찜찜한 점입니다 이들의 국적을 반드시 밝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확진자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신분증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확진 문자만으로도 투표를 할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문자만 간단히 조작하면 두번 투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놓고 얼마든지 부정투표가 가능한 이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2의 조회주가 있어서 이번 선거를 설계한 것은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번 선거는 선거를 불과 2주 앞두고 부터 방역지침을 완화함으로써 구조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관리를 한것 같다 이런 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들의 숫자는 선거일까지 무려 100만에서 150만 명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인데 문제는 확진자들의 투표시간을 특정 시간 으로 제한하고 그들이 기표한 표를 제3자인 투표사무원에게 맡겨서 그가 투표함에 넣도록 한다는 식의 말도 안되는 구조를 만들어낸 그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표 백만표 정도를 조작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번 선거는 뒤집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정권이 마지막까지 코로나를 이용할 가능성이 의심되어 왔는데 혹시라도 그 점을 이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첫째 확진자들 투표의 경우 이미 기표된 표를 교부하기도 했던 점 두번째 확진자 사전투표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사례들이 다수 보고되고 있는 점 그래서 구조적으로 두번 투표하는 것조차도 적발이 어려울 정도로 관리가 부실했다는 점 세번째 투표용지를 투표함이 아닌 쇼핑백이나 쓰레기봉지 택배박스 등에 담아서 보관했다는 충격적인 사실 네번째 사1 5 이후 여러 차례 시정할 것을 요구한 qr코드를 바코드 대신 투표용지에 기입한 점 이번 선거는 공직선거법 제 151조 2항 하나의 선거에 관한 투표에 있어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두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 이 조항을 악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는 그런 견해들이 많습니다 선관위가 변명하기를 이 법조항 때문에 확진자를 위한 별도의 투표함 자체를 설치할 수 없었다는 것인데 그래서 소쿠리에 유권자들의 표를 담거나 특배상자에 담거나 심지어 쓰레기 봉투에 표를 담아서 어디에다 어떻게 처리했는지 투표자는 볼수 없도록 구조적으로 만들었다는 점그 점을 어물쩍 실수라고 넘어가시겠다 혹시라도 이 법조항을 일부러 악용해서 핑계거리 만들고 도둑질을 하려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보고 놀란다는 속담처럼 지난 4 1로 선거보고 놀란 가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선관위가 버젓이 이런 고의처럼 보이는 짓을 벌인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국민들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선관위에서는 이런 일들을 단순 실수라고 하는데 한 번은 실수일 수도 있지만 두번세번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선거구에서 동일한 일이 일어났다면 이것을 누가 실수로 보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생긴 지 70여 년이 넘었는데 아무리 팬데믹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어이없는 일들이 여러 차례 반복된다면 국민들은 이것을 계획된 실수 또는 고의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선거 부정을 모의하거나 계획한 자들은 과거 어떤 준엄한 처벌을 받았는지 역사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 선관위 관계자들은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오는 9일 선거에 단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그 어떤 선거도 이번 선거만큼 중요했던 적은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한표한 한 표가 이 나라를 다시 살리는 역사적인 한 표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난 서울시장선거에서처럼 압도적인 표차를 만들어낸다면 그 어떤 부정 이라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권교체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여론은 꾸준히 55% 이상이었습니다. 이번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대표는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기 를 하고 손을 맞잡은 것입니다. 이번 선거만큼은 인간 윤석열의 허물 만을 보지 마시고 이번만큼은 안철수 대표의 부족한 점만 보시지 마시고 지난 5년 동안 망가질대로 망가진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야겠다는 대의 그것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바꾼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이름을 역사는 반드시 기억하리라 믿습니다. 김천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